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도형 하나만 집어넣어도 세련된 PPT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없거나 좀더 세련되게 만들고 싶으셨던 분들은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제목을 넣어놨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제가 뭘 입력할 거냐면 삽입 도형 여기 삼각형 도형을 여기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세모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즉 오른쪽이 뭔가 좀 채워진 느낌처럼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색상은 회색으로 채워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는 글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맑은 고딕인데 저는 이 맑은 고딕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글꼴이 있는데 저는 에스코어 드림이라고 하는 글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얇은 글꼴부터 굵은 글꼴까지 총 9개의 글꼴로 이루어져 있는 글꼴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활용해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주세요 자,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얇은 글꼴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좁게 한 상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시장에서 살아남는 땡땡땡 포트폴리오 제작법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일단 왼쪽 상단으로 배치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글씨 크기를 좀더 키우고 취업시장에서 살아남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더 작게 좀더 전체적으로 크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이슬라이드의 여백 있죠? 이 여백을 어느 정도 꼭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왼쪽으로 붙거나 위쪽으로 붙어버리면 은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여백을 꼭 주신 상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굵은 글꼴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저는 한 헤비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되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 자, 여기서 또팁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 저는 ppt를 만들 때 색상 컨셉을 정하기 전에는 항상 색상을 아예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좀 밝은 검정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밝게 한 이런 색상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너무 쨍한 검정색보다는 약간 밝은 검정색이 낫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른쪽 하단에 도형을 집어 넣었어요 자 이렇게만 만들었더니 뭔가 조금 밋밋해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뭘 집어 넣을 거냐면 3D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스폰서들 리절트 바이 어도비 스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사이트니까요. 요건 선택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 위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이콘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런 3D 느낌의 아이콘이에요. 뭔가 좀 옆으로 눕혀져 있는 듯한 요런 아이콘을 선택해서 그대로 하피 p, p g 클립보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절로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그대로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붙여넣기가 된이 슬라이드 안에 아이콘을 여기에 도형이 약간 겹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겹치게 만들었더니 이 삼각형과 3D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각도가 너무 좀 가팔라요. 그래서 좀 각도를 이렇게 좀더 아이콘과 각도가 좀 맞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 이렇게만 만들어도 생각보다 꽤 깔끔한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즉, 여기 오른쪽에는 이런 3D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콘을 찾으실 때부터 이런 것들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텍스트를 조금만 더 키우고 아래쪽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신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복사해 주시고서. 발표자 이지쌤 이라고 있는 이름으로 해서 글씨 크기 작게 해주시고 왼쪽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표지 하나가 뚝딱 만들어졌어요. 어때요? 이것만으로도 꽤 세련된 느낌이 만들어졌죠? 만약에 좀 밋밋하다 싶으시면 여기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 땡땡땡 포트폴리오 제작법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더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에 어떤 걸 해주시면 좋냐면 도형을 세트 모양에 딱 맞게끔 삽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색상은 뭐 여러가지 색상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의 색상을 좀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포이드 톡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상 하나 톡 추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땡땡땡 포트폴리오 제작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텍스트가 좀더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뒤쪽에 있는 도형의 색상에 맞춰서 흰색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자이 상태에서 끝나면 아쉽죠 바로 화면을 띄었을 때 애니메이션이 아주 멋지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텍스트들을 그룹화 시켜 줄게요 Ctrl-G 그룹화 시켜 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들부터 애니메이션을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날아오기 눌러줄게요 날아오기를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에는 효과 옵션 누르셔서 오른쪽 아래에서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나타나듯이 했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은 그 순간에 맞게 밝기 변화 사르륵 나타나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션과 이 애니메이션이 지금 순서대로 클릭 클릭할 때마다 나오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클릭 두 번째 에 있는 이 아이콘 애니메이션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 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 효과 다음 애를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텍스트들은 그냥 간단하게 밝기 변화만 해주셔도 어 깔끔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밝기 변화는 그대로 이전 효과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괜찮지 않나요? 어, 여러분들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만 좀더 다른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멋있는 p p t 표지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드시는 이 표지 만드는 팁꼭 기억하셔서 멋진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지쌤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